이 사람이 여자라고는 하는데 여자 같은 여자는 아니다 지금 봤을 때 되게 추워 보여 추워 보인다는 거는 곁에 누군가가 없다는 라 얘기가 될 수가 있겠다 아주 어려워 보여요 약간 이 사람도 뭔가 시끌시끌한 게 보이는 게 있어 구설이 많이 돌았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분이 제큰 숙인들이 전부아니라 에?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어떠합니 안녕하세요 열바신당 연예계 십니다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있어요?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G.O.D 그리고 신아 그리고 동방신기 나 CD 없는 게 없어 좋아하겠지? G.O.D 보다 더 음. 오래된 음. 연예인분을 음. 볼 거예요 오마이갓 oh 보여 드릴게요 음? 아주 어려 보여요 음. 뭐 놀래? 저... 나도 또하나씩 같이 매우 뻔해 <웃음> 진짜. 이 사람 사주봤는데 웃음이 났지? <웃음> 재밌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 안으로 까탈스럽겠다. 까다롭겠다. 겉에 포장지는 약간 되게 코란 언니 같은 느낌이 있잖아. 약간 격식을 차리는 건지.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사람이 여자라고는 하는데 절대 여자 같은 여자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좀더 많이 드는 사람이야 지금 봤을 때 되게 추워 보여 추워 보인다는 거는 곁에 누군가가 없다는 라 얘기가 될 수가 있겠다 되게 외로울 수 있겠다 이 사람 혼자 아니야? 음, 이 사람은 혼자예요 음, 이 사람 누군가가 비율을 못 맞춰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이 시간까지 길고 내가 들을 것 같으면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남자도 안 들었고 안 만났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약간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자기가 자기를 외롭게 가두고 있는 사람 그런데 되게 일할 때는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있어서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다볼 수가 있다 약간 이 사람도 뭔가 시끌시끌한 게 보이는 게 있어 뭔가 많이 돈다든지 이 사람을 놓고 구설이 많이 돌았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항상 그래 나랑 자꾸만 이 사람이 시비를 붙이고 싶지 않고 싸움이 되고 싶지가 않은데 항상 뭔가 부딪히는 게 많아 어, 그래서 내가 연예인인데도 뭔가 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사람들과 자꾸 엮이면은 자꾸 이게 내가 원치 않게 자꾸 이게 있어. 일로서는 이 사람은 명예는 얻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만큼 금전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사람인데, 새는 바가지가 많대. 그러니까 새는 게 많다라는 얘기야.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 어, 뭔가 다 갖춰야 돼. 내가 이 나이 됐을 때는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입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약간 이럴 것 같은 사람 음. 근데 이소안에 들어가면 구수한 할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여자니까 여자짓 하고 싶은 청녀 그런 느낌과 맨날 싸울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네, 이사 음. 과거는 그 과거? 음, 과거를 보면 눈물을 많이 죽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 많이 울었다 아니면 울 일이 많았다라든지 나이가 가장 같이 뭔가를 했다라든지 근데 이 사람이 일이라면 은 뭔가 가리지 않고 계속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가리는 거 없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야 그럼 이분 누군지 응. 말씀 드릴게요 응. 응. 대우 장미장미 해가지고 누구세요? <웃음> 근데 이분 응. 제일 큰 스킨들이 응. 전두환이라 응. 네? 촬영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납치를 해서 작용접출을 했다 이런 소문이 Yeah.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 정신이 있잖아. 회가 돌아대는 거 아니니? 어 oh.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내가 계속 뭔가 사람과 만나면 엿기, 만나면은 막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게 뭐겠어. 음. 피딩.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었어도 갔다 와야 되는 팔자야. 차라리 어쩌면 스캔들만 돌고 그냥 연애만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이 사람 신간을 위해서 이게 편할 거야, 신간이 그래서 아유 다행이 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음, 가는 게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내가 아까 이 사람 보기 전에 막 웃었잖아, 웃음이 난다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생각하는 게말 따는 얘기일 수도 있어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좋으면 애기들도 그렇잖아 내가 좋으면 크게거리고 웃고 좋다고 표현하고 이러잖아 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가두는 부수한 할매가 있는 것 같은데 선녀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늘 그거랑 싸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할머니는 생각이 많잖아 근데 선녀들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게 다른 거지 수틸라고 불렀던 사인남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활성을 열심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계속 활성 응. 이상한 사람 사주를 보면은 생활고라는 게 먼저 떠올랐어. 그러면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던가.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좀 생겼어. 근데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 그 연예인 하잖아. 응, 응. 어, 그래서 된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응. 내가 성공해서 내가 지켜야지, 응. 내가 채워야지 이런 것들. 로 인해서 시작하지 않았었을까 싶어